왔다하셨어. 셨어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선물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응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불 켜봐 정 진짜 왔다 갔었지 아, 그럼? 솔직히 말해봐 봤 진짜야 진짜? 그래 저기 뭐 편지도 써 놓고 가셨네 딴달라버지가딴달라버지터미타고나내 어, 손을 줬나봐 그러게 아우 아빠도 못 봤네 자느라고 왜 어, 진짜 맞아? 그럼 엄마 아빠는 모르지 나 그거 몰라 어 대박 그게 지울 거 같은데? 언니이 어떻게 는그 이거 큰데 물건이? 그래? 와 유니콘이다! 그게 지울 것 같아 정말어 그거 지우가 풀 해봐 그게 지울 것 같아 이거 유니콘 음. <웃음> 줄넘기 들어있어! 어 대박! 이게정라거드로이터 슈라키드로이터! 슈라키드로이터! 슈라키드로이터! 지라키드로정터거지키거로러터지라키드로이터슈라이네 음. 감사합니다. 주지야, 주지야, 일년 동안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기특하다. 앞으로도 착한 어린이가 되거라. 산타 여러분들. 어 내년 또 오신대? 아니 그런 얘기 안 해줘. 아그러 착한 일 해야지만 오시는 거니까. 이렇게 착한 일. 응. 음. 네 나이 도 들면 안 오시죠? 그렇지. 아, 왜, 너무 근데, 빨리 이거 너도 돼? 너도 돼? 음. 응. 너무 좋아. 그거 너무 좋아? 응. 그거 누가 사주셨어? 산타 라. 산타 라버지가? 응. 이 뭔데? 산타 라버지 가자, 즐 상태 안믿 겠지？아직 어. 상태 를 이렇게 두자어 그렇게 하면 게요 어, 왔다 하셨 어. 음. 와. 응 진짜? 음. 야 어, 선물 선물 있는데 저게. 어. 어. 정아 가, 오, 손자 할아버지! 니네 소원으로! 오셨어! 오셨어, 어머 어떡해! 네. 정우야, 가서 인사해! 어 안녕, 아, 진짜 오셨어! 어떻게 오실지, 안 오실지 몰랐는데, 그지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빠 봐봐. 근데 정우, 정우야, 쉬물이 없다 니까 잠깐 화장실 좀 어머나!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아, 그래서 앞으로 말잘 들으라고 주시는거야 알겠지?